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원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렴한 주택이나 상가주택 그리고 원룸 다가구 주택까지 확인을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뭐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현재 보이는 도로가 5m 도로고 옆에 보이는 도로는 약 4m 정도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어플 자체가 100% 맞다고 얘기는 못드리기 때문에 번지수가 나오면 따로 개별적으로 집원을 확인해서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던 토지 이용 확인을 확인을 해 보시던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뭐 저렴하게 구입하는 뭐 분들의 입장에서 뭐 일단은 4m다, 3m다, 속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재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속집 구입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년 정도는 가야 될것 같은데 현재 뭐내 돈에 맞춰서 1억에 2억에 장기적으로 던지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신데 그 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더 모아서 제대로 된 매물을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뭐한 3m 정도의 도로를 물고 있는 이런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구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5m지만 은 실제 확인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산대가 겨우 지나가는 그런 도로가 지금 4m 도로고요. 그 옆에 조금 여분이 남는 도로가 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m 도로 이상을 접해줘야 향후 내가 언제든지 또팔수 있을 때또 쉽게 팔수 있고 또 상권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일단 오늘은 남구 쪽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있는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번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마찬가지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 속집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중주거지역이다 뭐 아니면 상업지역이다 하더라도 현 입장에서는 전혀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바람이 한번 불었기 때문에 못해도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더 모아서 제대로된 물건을 구입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월 수익을 받는 게 일부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라도 안되면 은 정말 지금 건매물 입장에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게더 현명하실 수 있다. 뭐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집 같은 경우는 절대 구입해서 안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대부분 사람 한명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투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명동 181-8번지 번지수는 생략할게요 대지가 36평에 금평이 16평 나오는데 마찬가지 금평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현재 여 대도로를 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속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 마찬가지 투자 가치는 전혀 없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같고요 다음 마찬가지 지금 대명도의 주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속집이에요. <웃음> 예전에는 이런 주택들을 그냥 지니고 다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전혀 구입할 가치가 없다. 재개발 아니면 평생 팔기가 힘들고 물론 앞집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거나 해서 살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 정도는 되지만 내가 실제 급하게 필요해서 팔 때는 전혀 제 돈을 받고 팔수 있는 가부치가 없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실제 대지평수가 20.8, 뭐 21평이라고 보게 되면 2억 2천이면 평당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한 7m 정도 되기 때문에 영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도 못 받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6m 이상의 오래된 주택들도 동네가 남구든 수성구든 서구든 간에 평균 천만원 정도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2,3m, 3,4m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평당 천만원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데 재개발 바람이 끝나고 나니까 실제 거래는 많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평균적으로 적은 금액의 매물을 확인을 해달라 해서 저도 마찬가지 확인을 잘안하는 편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속집이에요. 이런 매물들은 사실 뭐 재개발 아니면 일반인들이 지금 투자할 가치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m 도로 마찬가지 사실 이런 도로가 대부분 4m란 말이죠. 4m 보다는 최소 못해도 6m 쪽으로 접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오래된 상가주택도 6m를 접해야 향후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더라도 어느 정도 쉽게 팔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그래마 재개발 때문에 일부 거래가 많이 되었지만 마찬가지 뭐 4메다에도 원룸을 짓고 상가주택을 짓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팔리기도 많이 팔렸는데 저는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계속해서 저렴한 매물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다속집들입니다 2억대. 차라리 이 돈이면은 대부분 뭐 아파트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나마 지금 8m를 접하고 있는 되게 하나 나왔는데, 아이고 대지 평수가 뭐약 20평 잡아줘도 3억이면 천만 원 넘습니다. 와, 상당하네요. 마찬가지 대지 평수 보게 되면은 지금 6m 접하고 있는 게 33평에 3억, 거의 천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명동 뿐만 아니라. 어딜 찍어도 다 확인을 해봐도 통상 그렇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이냐 아니냐, 이중 주거지역이냐 아니냐 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내 돈에도 좀 중요하게 맞춰야 되겠지만은 너무 높은 금액의 뭐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 이층 주택은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이 또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대지 평수는 맞아요. 여기 지금 여기 확인을 해보면 요 같은 경우는.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 주택으로 보이는데 대지평수가 14평, 15평으로 잡아도 3어 일단은 뭐 저도 저렴한 매물을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금액대가 만만치 않고 쓸만한 매물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서 내가 평생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대명동에 마찬가지 속집이죠.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속집 2억대 3억대 그리고 그나마 지금 6m 정도 접하고 있는 3억 5천의 주택 같은 경우 상가주택 오래된 주택입니다. 오래된 주택인데 대지평수가 약 3, 30평을 잡아도 3억 5천 평당 천만 원이 넘습니다. 마찬가지 대명동 뭐 지금 보게 되면 약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지금 대지 평수가 42평에 3억 5천 그나마 이게 제일 그나마 좀 낫다고 보여지네요. 천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해서 그래도 오래된 주택. 그리고 또 주택 선호를 하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마당이 있어야 주택 가치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저렴한 돈으로 해서 월세라도 좀 받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던지 놓는 분들도 계시죠. 어차피 이억이든 뭐 3억이든 무조건 그거 금액에 돈을 다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출을 받고 아마 조금 뭐 임대 사업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도 같아요 마찬가지 군부대 옆에 라서 지금 제대로 화면이 나오지 않죠 예전 같은 경우나 지금도 마찬가지 군부대 옆에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은 영상을 못찍게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지평수가 42.9 43평 잡고 현재 나온 매물은 3억5천 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월세와 순수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매매가 나오고 보증금 나오고 월세 그리고 뭐 일단 대출이 없기 때문에 순수익이 150만원 발생한다 그리고 수익률은 뭐한 5% 정도 일반적으로 저하고 뭐 통화를 해보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 오래된 원룸 그게 누가 다 삽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름대로 돈이 없거나 여유가 안되는 분들은 또 예전에 오래되었는 원룸에를 계속해서 살고도 계시고 현재도 계속 임대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끝나고 나서 이중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원룸 임대 가격은 일부 좀 내리고 있고 물론 수준이 또 높아지면서 구축에 있는 분들이 신축으로 갈아타는 경우 그리고 구축 원룸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원룸으로 사실 어느 정도 임대가 약간은 움직이고는 있지만 예전보다 엄청난 수요들이 좀 많이 빠졌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일부 공실들이 나오고 있고 신축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일부 공실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거래는 좀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재개발 때문에 너무 많은 월세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일부 거래가 좀안 됐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을 조금 낮추다 보니까 또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 가격도 많이 내렸는 편이고요. 계속해서 영상을 봐도 사실 속집들 위주로 대부분 많이 나와있지 제대로 뭐8 m 를 물거나 6 m 를 물었는 주택들은 많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화면은 이렇게 나오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는 속집이죠. 거의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뭐 왔다 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로뿐이 안되는데 지금 대지평수가 44평에 금평이 39평 나오는데 매매금액은 3억6천입니다. 그리고 뭐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봐도 실제로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되지만 안 나오는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대명동인데요. 매매금액이 3억7천인데 대지평수가 29평, 용자가 5천에 보증금이 9천만원 있다고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8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나 뭐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택이라도 최소 6m 8m 재판도로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어, 실제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은뭐 세부 내역도 명확히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3억 7천에 보증금 5천 이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화번호가 다 뜨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한가지 저렴한 매물을 한번 보려고 해도 사실 2억대에서 3억대 평균적으로 2m, 3m에 접하고 있는 속집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재개발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속집들은 사실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팔 수가 없죠. 예전 금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균 3,400 정도가 예전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은 지금 대명동 같은 경우 51평에 3,9천 그나마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이런 쪽에 주택들을 구입을 해야 된다. 물론 뭐 보시다시피 오래돼 보이는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흐름한 주택으로 보일 줄 몰라도 기본적으로 평당 가격이 뭐 지금 입장에서는 뭐 한6 7 0 700, 800만원 선 구축이라면 그렇게 돼야 어느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문자 왜 이러마요? 보시다시피 한요 정도 선에서의 어떤 저렴한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매매금액은 뭐 지금 3억 8천에 대출금 1억 5천. 그리고 보증금 뭐 1억 천만 원에 월 수익. 월 수익은 거의 없죠. 없지만은 그래도 8m, 6m를 접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이라도 그런 주택들을 구입해야 된다. 대지평수 32평에 연면적 24평. 물론 또 이거 마찬가지 뭐 대지평수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평당 천만원 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지금 8m 6m 에서 접하고 있는 뭐 오래된 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매물이 그나마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어떤 투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또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 해서 살면서 일부 월세를 좀 받겠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좀 가서 어떤 투자의 가치를 생각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제 입장에서 뭐 돈에 맞추다 보면 결국 뭐 3,4억 정도 이런 상가주택을 또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m, 3m, 4m에 접하고 있는 주택들은 좀 피해야 된다. 더 이상 재개발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현재 부동산의 상황이 좋지 못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은 나름대로 또 세월이 지나더라도 일제 황금성을 따지고 내가 쉽게 쉽게 팔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최소 못해도 6m 에 아니면 8m 이상의 도로를 접한 그런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오래된 주택도 상권이 있는 곳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달, 서구, 서구, 동구까지 전체적으로 상가주택이나 오래된 주택 위주로 매물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